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아 여기는 영도욕이고요직근중에 라이브 방송 게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 있는 사람은 김현진일기 그리고 김현진의 글인 일리사 모든 채널에 구독관련 설정 해주시고요아 일기는 외국으로 자막 넣고 있구요 음성으로 넣을땡은 자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장으도 되니까요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각 언어로 검색해 주신 것 가,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위치는 빨리 해주신 것 같겠습니다 아그 김현진의 그림 요거는 그냥 방송만 에서 방송만 에갖고요네아아 아, 그러면 언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김현진 그림과제 채널 동시생방이었어요이는이 친구는 네, 이 친구는 니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유튜브 채널과 구는이친구이었습니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는이친구